해명하세요! 어! <웃음> 당장 해명하세요! 자 우리 탱구님! 어, 시청자 200명 감사합니다 호스팅! 그럼건 관심 없고 당장 해명하세요 나르님! <웃음> 대체 내가 뭘 해명해야 되는 거죠? 왜? 왜? 생방송하실 때 팬티를 입지 않으시는 거죠? <웃음> 이거...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키토키 두근두근! 과연 그의 해명은? 시청자를 기반한 것일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잘봐 이거 이유 이거 나 진짜 해명 몇번째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어 팬티가 이렇게 하하. 있잖아요 팬티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여기 팬티에 고무줄 어디로 들어가? 여기에도 고무줄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고무줄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에도 들어가요. 이거 고무줄인지 실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되게 쪼여 이게 평범하게 네. 그냥 가만히 움직일 때 괜찮은데, 이게 사이클 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이클 살때 허벅지가 이만해져요, 진짜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하니까 허벅지가 진짜 두꺼워져. 오, 어, 어, 허벅지 보실 수, 있.. 아, 습니다 아, 오케이, 갑니다. 아,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직정신이 잃어. 정 여기가 <웃음> 너무 쪼이는 거야, 여기가. 진짜 너무 쪼여, 여기가. 오케이. 어 이게 너무 쪼여가지고 여기가 제가 이거 힘으로 다 뜯었거든요 여기 있는거? 다 뜯었거든 요 힘으로? 힘으로 다 뜯었는데 이게 그래도 쪼여 그래도 쪼여가지고 저 여기 상처났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이클 타다가? 어 여기 상처나가지고 아 안되겠다 이거 이거 운동할때 패티말고 다른걸 좀 찾아보자 대처품을좀 찾아보자 <웃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대처 생각한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 네, 말씀하시는 네, 삼각형 그거 네, 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파 오! 어 그럼 나 나는 그거 해명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레깅스로 입고 합니다 레깅스로 그건왜 관심 없습니다 당장 다른거 해명하세요 또 뭔데 왜 짜장면이 왔는데 비벼먹지 않고 찍어먹으셨죠? 당장 해명하세요 짜장면 먹은지가 너무 오뎁니다 왜 그때 마지막 짜장면 먹을 때 부어먹지 않으시고 찌가 먹으셨죠 마지막 그 짜장면, 짜장면 먹었지 장면이야! 고소하겠습니다. 해 <웃음> 짜장면을 찍어드시다니 고소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건 관심 없습니다. 나른이 해명하세요. 아 내가 먹겠다는데 왜 니미 뭐라 그래? 나른이 해명하세요!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왜 니미 뭐라 그래? 요 해명하세요 당장! 내가 먹겠다고! 어제 자기 전에 컴퓨터를 키고 잤다고 하는데 당장 해명하세요! 이상한 영상을 본게 아닙니까? 이 컴퓨터로 봐요?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하 t u 저 지금 유튜브에도 방송 o 고 있습니다. y o u t u 니다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u t u b 다들 다들 백날은 유튜브도 어. 보세요 아들백날의 그... 유튜브도 보세요 네나 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해명하세요 또뭘 해명해야 되는데 또뭐뭐뭐님 시청자 한 명은 개뿔 존나 많구만 욕하지마 아네한 명은 개뿔 엄청 많구만 네그 예, 다음 예뭐뭐 뭐 어떤 거 있나요 또 뭐요 그거 해명하세요 또 어떤 거 해명하면 됩니까 그왜물 대신 단백질 물을 마십니까 그거는 본인이 스위트홈에 나오는 프로틴 괴물이라는걸 말한 것입니까 또뭔 소리야 저건 또왜물 대신 맨날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겁니까 그거는 당신의 스위트 홈에 나오는 단백질 괴물이란 뜻 아닙니까? 당장 해명하세요 당신은 우리가 넣어요. 함께 있어도 되는 인류가 맞습니까? 단백질 크에도물 넣어야 돼요 그.. 그 뭐냐 또.. 단백질 셰큐도 이만큼 달려있으면 물 이만큼 넣어야 돼요 님들 어.. 또또 또 해명할 거 또.. 또뭐또 뭐, 또 뭔데 어. 또.. 다 해명해줄게 뭐뭐뭐 어. 뭐, 뭐. 얘기해 내가 어. 다 해명해줄게 또뭐또또야해 또 그... 마을 거 만들어 봐. 갑자기 남해 방송 저들어 가지고 갑자기 남해 방송 <웃음> 저들어 와 가지고는 지금 해병이 해명을... <웃음> 해병이로 도배를 하질 않나 오늘 이거. 어 저녁 뭐먹었어요 해병하세요. 오늘 로 해로 도시락 먹었습니다. 해병하세요. 왜도시락을 먹었나요? 그거 뭐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필요지 한 것입니까? 지금 왜... 당신 지금 일본인을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뜻을 지금 도시락으로 지금 표현하시면 안 돼요. 당장 해명하세요 죗놈음 오케이, okay, 미안합이건좀 음, 아닌 것 미, 같아요. 윤병기 의사님 아니요, 저는 윤병기 의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네. <웃음> 해명하세요! 해명하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상 거기서 던진 건 도시락 폭탄이 아닌 수통 폭탄이었습니다, 다들 물 폭탄을 던지셨기 때문에 물 폭탄? <문제> 어... 지금 버블 파이터, 작가 옛전에 버블 파이트였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hormonal. 지금? 넥슨 넥슨 관기자 여러분들 지금 기가 옛날에 버블 파이트였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물 폭탄 나온 겁니까 지금? 해명하세요. <웃음> <제, 제>, 죄송합니다 해명하세요. 파이터 시 잠깐만 잠깐 캠에서왜 잠옷을 입고 계시죠? 해명하세요. 그거는 시청자들에게 구금 방송하겠다는 그건 그건 엄청난 방법 아닙니까? 이거 엄마가 사준 건데.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다나름 <목소리> 어머님께 해명합니다. 그게 있잖아 디자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 저도 그 방송 중 입고 캠을 키고 할까 잠깐 생각을 하, 한 겁니다. 엄마가 사준건데 아, 아니 그 너무 디자인 예뻐가지고요. 저도 이제 어, 방송 중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얘기를... 아, 아 저그 어머님 저, 나중 어머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도 그거 꼭 입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어... 어... 사실 제가 샀어요. 님벤너벤 <웃음> <웃음> <밴. 웃음> 사실 자이 <사실> 내가 줬어요 너벤왜선 넘네 어디서 엄마 실드를 사용해 비겁하게? <웃음> 아니 돈은 니 돈은 엄마가 줬어 아 상관 난데 돈은 엄마가 줬어 그러면 오케이 다른 주제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뭐 하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방금 쳐들어가지고 해명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 나한테 왜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죠? <웃음> 당장 해명하세요. 그거 해명하세요 나루님. 또 뭐, 뭐, 네. 뭐 해명해줘? 그... 그... 개인 디스코드 내역 해명하세요. 왜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네요. <웃음> 그... 그... 그... 나루님 마약 해명하세요. 그 히로뽕, 앞편, 그거, 대마초, 그다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참고로 마약 엄청 비싸요. 난 그거 살돈 없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해명 끝. 오케이. <웃음> 뭐 우리 이제 이러고 끝나지 끝이? 더 이상 해명할 거뭐더 있어? 뭐뭐뭐뭐뭐땅딴거더안함 뭐, 딴 우리? 딴거뭐 해명할 게 뭐가 것은? 있어 또뭐 뭔데 또또뭐 어. 해명을 해라. 어, 해명 끝냅시다. <웃음> 아니 뭐 해명 끝냅시다. 어 해명 끝내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우리 해명 끝냅시다.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어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는 어!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나! 해명하였습니다. 이거... 제 시청자가 시켰습니다. 저는 잘못한거 없습니다. 제 시청자가 다왔습니다아 이거 어쩔 수 없구만! 내일 방송 영상 썸네일 검은색깔 화면에 흰색깔로 해명하겠습니다. 어! 님 그거 이미 제가 했음! 아! 님 그거 제가 했음보실저 <웃음> 이미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를 해놨음. 오케이 내일 내일 내일 영상 곰돌탱민님께 <웃음> 죄송합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